대구아이돌 김상표 선수 복귀하자마자 2타점 접시타로 팬들께 인사드리게 됐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 일단은 부상해서 이렇게 회복돼서 1분에 복귀했는데 첫날부터 좋은 결과가 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팬들 앞에서 경기하셨는데 팬들께 한마디 해 네, 앞으로 다치지 않고 야구장에서 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